매번 째려보기만 하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도끼처럼 생긴 도끼고기 토마호크죠 비싸기도 하고 저 두꺼운 고기를 어찌 구워야 할지 몰라서 못 샀던 고기 솔직히 말하면 고기 구울 줄 몰라서 못 샀겠어요? 비싸서 못 샀지 어쨌거나 궁금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한몸 희생해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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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먼저 할 일은 구매 후에 냉장고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먹어야 하는데 요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사오자마자 구워 먹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핏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네요 슈프들 말에 의하면 고기 겉에 붙어있는 핏물을 제거해야 잡내가 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핏물을 제거하고 하루 정도 밖에 내버려 두면 겉표면이 꾸득꾸득해지면서 식감이 더 살아난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저렇게 방치해 놓으면 분명히 우리 집개네무스기가 이렇게 해 놓을 겁니다 우리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저놈이 먹다 남은 개벽다구에 붙은 살점을 우리가 개처럼 뜯어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 이걸로 한대 맞고 싶어? 이걸로 뺨따기를 쳐서 철석 그냥 좋겠지 너도 이걸로 맞으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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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마리가 있으시면 뿌려주시고요 없으면 뭐 마늘향으로도 충분합니다 옆쪽에는 이런 방법으로 익힐 수 있고요 도치를 통해서 익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있어보이라고 도치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밖에는 소방차를 불러놨죠. 자신제가 수다스러워서 말을 길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요리법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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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호크가 정말 다른 고기와 비교했을 때더 맛있냐구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정도는 먹어봐야죠. 여러분들 명주입을 좋아하시죠? 벌써 두 번의 공동구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명주 이불을 구매해 주셨는데요. 이 실크가 무려 4,700년 전 항저우 태동시에서 생산을 해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두번 모두 완판되면서 지금도 계속 명주 이불을 구매할 수 없는지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냥 걸어 아, 차고, 차고 뭐을 다해도 네. 이거 보세요. 뭉치질 않습니다. 이불이 이렇게 아마도 구매하시고 만족도가 높다 보니 재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처럼 중국 황실에 납품되는 상품을 준비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두가지 종류로 준비했습니다. 장사와 단사로 준비를 했는데요. 장사는 아무래도 프리미엄 제품이다 보니 가격대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명주 이불이 좋은 건 알겠지만 60만원 정도 하는 이불을 가정마다 모두 구매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단사는 뭉침을 막기 위해서 음. 그 누벼요. 음을 누빈 거는 단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사 제품도 함께 공동구매를 준비했습니다. 가격이 반가격 정도뿐이 안되는 30만원대의 명주 이불을 준비했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다 가격이 나옵니다. 캐나다에서는 단사 1등급을 지금 40만원 대 단사가 하지만 제품이 저렴하다 보니 또 라이브 방송에서 완판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3월 4일 금요일 9시인데요. 지난번 무세 팬의 경우 방송 시작 10분 만에 솔드아웃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람 꼭 맞춰주셔야 할것 같고요. 3월 4일 금요일 9시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4일 금요일 9시입니다.